오늘 중개사법 개정사항이라고 해서 유인물 앞뒤 한장 나갔죠. 이게 중개사법은 2023년 10월 1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10월 27일 날 보는데요. 시험 당일 현재 시행되는 법이 출제가 돼요. 옛날에는 시험 공고, 공고시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는 법인데 지금은 시험 보는 날 시행되는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으므로 출제 가능해요. 이게 한 8일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맞나? 19일 시행인데 27일 날 시험 보니까 8일 차이가 나죠. 출제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우선, 바뀐 내용이, 등록의 결격 사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더 지나야 돼요. 플러스 2년의 동그라미, 채워야 2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플러스 2년이 있다. 근데 이렇게 바뀌면요, 우리 기본서, 뭐, 지금 요약집, 지금 보고 있는 필수서, 각종 문제, 기출문제집, 이런 걸다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아셨나요? 따라서 기출문제집이나 이런데 답이 다를 수가 있겠죠. 이게 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하나씩 수정을 하기로 하고,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개보조원의 고용제한이 신설이 됐는데 원래 제가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개보조원만 20명씩 막 고용해가지고 보조원들이 다일 꾸려오면 사장이 사인만 하고 그런 기획부동산 뭐 이런 쪽에 좀 규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건소공과 보조원의 수는 어... 소공을 반절은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원래 생각했는데, 거기에 기대에는 좀 미흡해요. 다섯 배이기 때문에. 다만, 개업 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 보조원 수는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다섯 배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만 있다. 개공 한 명이 있다. 그러면 보조원은 다섯 명까지. 만약에 개공 한 명, 소공 한 명, 두 명이다. 보조원은 1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초과가 안 되니까 11명부터는 안 되겠죠. 근데 만약 이것을 위반했다면 필취 플러스 1년입니다. 고용 제한을 위반하면 필취 플러스 1년. 형사처벌도 있어요. 좀 강력합니다. 그 다음 3번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업무를 보조할 때중개 의뢰인에게, 즉 손님한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됩니다. 쪽팔려도 할수 없다. 근데 만약 의뢰인에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람과 그 보조원이죠. 그가 소속된 개공, 그러니까 그 보조원과 개공 둘다 500만 원이하과태료 맞을 수 있어요. 다만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면 사장은 과태료를 면합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알려야 된다는 건뭐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구두상으로만 알려도 될것 같은데, 나중에 헛소리 하니까, 아마 저 보조원이에요. 라는 말을 할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초부터 딱 오면은 보조원이라고 미리 까고 근데 숫자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섯 배라는 숫자는 그 다음 4번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 설명 의무예요 요즘 그 빌라 왕 해서 빌라 문제가 좀 크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개공은 주택임대차를 체결하는 의뢰인에게 즉 임차인 쪽이겠죠 예,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데 1번 주민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에는 정보를 제공해 정보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아까 세입자로 들어갈 때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 있죠?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 다가고 좋대 그들의 현황을 알수 있도록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나 정보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하면 돼요 2번 국세증수법, 지방, 지방세증수법에 따라서 국세지방세의 증수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가 있는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이 존경할 때 임차인에게.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쪽에서 이렇게 해주도록 해요. 넘겨보시면 그 뒷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상 이거는 4월 18일부터예요.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동그라면 임대인은 다음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면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의함으로써, 이게 가름할 수 있다. 동의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네가 알아봐라. 내가 동의해줄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합니다. 나 이렇게 국세지방서다 냈다 이렇게 제시하라는 거야. 다만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또열시 열람을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 가름할 수 있다. 내가 동의해 줄 테니 네가 알아봐라.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상항이 있는데 여기 봐요. 우리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거래 신고 있었죠 그리고 계약이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졌다고 라 하는 위장에대해 신고가 원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둘다근데 이게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형사처벌 3년의 3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살아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3년에 3천짜리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절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목적이 동그라미. 이걸 짧게 우리가 부당이득 목적, 이렇게 합시다. 부당이득 목적으로, 부당이득 목적으로 위장거래 신고, 위장해제 신고를 하게 되면 3년에 3천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된 거죠. 그런데, 이런 목적이 없는, 이런 목적이 없는, 위장거래신고와 위장해제신고는 그대로 3천, 3천만원의 과태료야 여기 봐요 그러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위장거래신고, 위장해제신고에서 3년에 3천짜리 맞았다 그 사람은 과태료 안 때려 근데 벌칙을 안 맞았다 그럼 과태료 맞아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위장거래신고 3천만원의 과태료와 위장해제신고 3천만원의 과태료는 벌칙을 부과, 부과받은 경우는 안 때립니다 여기 봐요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 맞으면 3천만 원에 과태료 안 때리고 징역이나 벌금 3년에 3천 짜리 안 맞으면 과태료 쪽을 때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냐 다운 신고, 업 신고 있죠. 다운 신고, 업 신고가 취득가액이 5%잖아요. 취득가액이 10%로 상향됐어요. 상당히 세죠. 따라서 10억짜리를 7억에 신고했다. 걸렸다 그러면 최대가 10억짜리니까 최대 1억까지 맞을 수 있어요. 과태료를 엄청 세졌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토지근의 허가구역에 지정 세부상 추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알면 돼. 자, 유인물은 됐습니다. 계속해서 201쪽. 이제 11번 할 차례입니다.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가 있는데 벽, 동남라제체 벽. 내용은 3개. 벽면, 바닥면, 도배. 자, 세 칸으로 가서 세 개의 칸, 벽 동그라미, 바 동그라미, 도 동그라미, 벽바도 저기 제주도 옆에 가면 벽바도라는 섬이 있어, 벽바도 벽바도, 벽면, 바닥면, 도배 균열 여부, 누수 여부, 바닥이 깨끗한지, 강화마루를 갈아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도배는 필요한지 마지막 12번, 환경조건인데, 이 환경조건 몇 가지? 맞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일조, 소음, 진동까지 있습니다. 일소진, 그러죠. 일소진. 일조, 소음, 진동. 자 여러분 일조소음 진동은 햇볕은 잘 드는지 시끄러운지 이런 건데 물체예요 물체가 아니에요 만질 수가 없죠 그러나 느낄 수는 있죠 눈으로 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위층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층간소음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집주인이 문 열어줘야 돼? 문 열어줘야지 그러니까 세부 확인상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환경 조건에 환 동그라미 치면 실내 벽 환이 되죠. 따라 합니다. 실내 벽이 환해요. 환해요. 이런 건 세부 항의사항입니다. 마지막 13번. 중계보수와 실비의 금액과 산출력이니까 중계보수 금액, 실비의 금액, 합계 금액을 쓰는 거고 그 밑에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 약정이 있으면 쓰는 거야. 오른쪽에 산출 내역의 동그라미. 계산식도 써야 됩니다. 임대차를 종교했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에다가 곱하기 요율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당구장 표시를 보면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밑줄 서로 협의하여 결정.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밑줄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부가세는 중개 보수에 포함됐어요? 별도 부가 될수 있는 거야? 별도 부가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중개 사무소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이 게시가 됐는데 사업자 등록증인 간이 사업자의 경우는 간이 과세자 부가세 안 내도 돼요. 근데 일반 과세의 경우는 부가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개 보수 200만 원 받았다. 면 부가세 10%까지 받아가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차인의 오른쪽 서명 또는 날인에서 또는의 동그라미 서명 또는 할때 또는 그다음 개공은 두 명까지니까 첫 번째 개공에다가 갑이라고 써요 두 번째 개공에다 을이라고 쓰고 만약 단독중개면 갑 거기만 쓰면 되고 공동중개면 갑을 둘다 쓰면 돼요 그리고 갑 개공과 을 개공은 다 소공이 있죠. 그래서 소공 첫 번째 소공 A 두 번째 소공은 B라고 쓰면 해당되는 사람은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및 동그라미 쳐요. 서명 및 날인 여기까지면 확인설명서 첫 번째 서식의 기재사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서식 주목하세요. 금방 다 봤던 겁니다. 먼저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는 토지대장,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으로 기재하고 요런 내용을 기재한다는 걸 아까 봤던 거고요. 다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 몇 번까지죠? 8번까지죠.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 사항은 다 있고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건 9번에 기재해야 돼요. 9번 실제 권리관계 그리고 민간임대등록여부, 계약갱신요건행사여부 등을 쓰면 돼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정와상항한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고 용도지역 용도지구구역이나 그 밖의 이용제한 거래규제 등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범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 시군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에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해서 입지조건 도대주교판의 또는 도대주교판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쓰면 되고 관리, 경비실이 있고, 있고 이것도 개공이 직접. 비선호시설은 반경 1km 내에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같은 거. 거래 예정금액 여기는 3개가 있어요. 거래 예정금액 등 하나, 둘, 셋.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중개가 완성되기 전 기준이고 다만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유종님의 세율은 중계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되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되고 세부항의 사항은 실내벽이 환해요. 실내벽환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거 의뢰인이 고지한 내용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적을 수 있고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수도전기가스소방난방승강기배수, 수도전기가스소방난방승강기배수 그 밖에 시설인데 특히 소방은 주택일 때 단독경보용감지기 아파트 제외하고 두 번째 서식 상가나 공장의 경우는 여기 멀기지한다고 소화전 비상벨 벽바도 벽바도 자료 요구 일조소음진동 자료 요구. 중개보수 실비액 의금과 금액과, 금액과 합계 지급식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 기준으로 한다는 거 거래 예정 금액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 부과서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 개공과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고 198페이지를 봐요 198페이지 표가 두 개가 있죠 아래쪽 표를 봐요. 잠깐 주목하시고 아래쪽 표를 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큰 표가 하나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로마자 1, 2, 3, 4가 있죠? 로마자 1, 2, 3, 4 거기 5, x 5 x 가 많죠? 그게 이제 그 서식에 있냐 없냐 그등 잠깐 주목하시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상물건의 표시 거기 있고 대상물건의 표시 토지와 건축물로 나눠가지고 토지 기준으로 하면 동그라미가 4개 여기 봐봐 동그라미가 주거용에도 있고 비주거용에도 있고 토지에도 있고 임목 광업자동 공장 대돈도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4개란 얘기는 이 대상 물건의 표시란이 모든 서식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하고 여기 있는 거 색깔을 칠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공통이란 말을 쓰면 돼요 자 지금도 공통을 찾겠습니다 왼쪽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거기다 공통이라고 써요 볼펜은 하나만 들고 하세요 막 자꾸 볼펜 바꿨다 하니까 내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 2번 권리관계는 칸이 4칸있는데 네 첫째 칸을 봐요 권리관계 중 이렇게 나올 거야 권리관계 중 등기부 기재사항 찾았어요 네. 오른쪽에 소유권과 소유권 외에 돼 있고 동그라미 4개죠 네 그러면 그 등기부 기재사항 오른쪽에다가 공통이라고 써요. <웃음> 3번이 거래 예정 금액 등인데 세 칸에서 세 칸. 3칸, 세칸 중에 첫째 칸 거래 예정 금액 거기다가 동, 어, 공통이라고 써요. 동그라미 4개가 있죠. 4번 취득 관련 조세 오른쪽에 동그라미 4개. 따라서 취득 관련 조세도 공통이라고 쓰고. 그리고 9번 있어요. 9번, 9번의 실제 권리관계 거기도 공통. 그다음 13번, 13번 중개 보수와 실비도 공통입니다. 그걸 모아놓은 게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위쪽에 또 표가 있어야 위쪽에 표 왼쪽 상단에 보면 모든 서식의 공통이라고 돼있죠 거기가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권리관계, 거래의정금액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있는 게 있어요. 볼드체라고 그러죠. 두꺼운 글씨체 동그라미 치면 대권금세실수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치세요. 대권금세실수.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주택을 상가를 토지를 임목을 무엇을 중개했던 물적사항 들어가야 되고 권리관계 중에 등기부사항 등기부는 다했으니까 거래 거래 예정금액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다 설명해야지 취득 관련 조세 세금은 다 있고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다 있고 먹고 살자고 한 거니까 중개부서 다 있고 대권이 뭐예요? 큰 권력이죠. 대통령이 될때 대권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능한 리더를 잘 뽑아야죠. 따라합니다. 대권 금세 실수. 대권 금세 실수.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는 게있어 하나만. 그게 주택에만 있는 건데. 자 여러분 6번을 봐요. 6번. 아래쪽 6번을 보면 입지 조건이 있고 입지 조건은 먼저 도로 접근성 대중교통 도, 대, 도, 대는 동그라미 3개 그러니까 뭐야 주택, 상가, 토지까지 있고 주차장은 주택, 상가까지 있죠 왜냐하면 음식점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땅은 주차장이 필요 없죠 그리고 교육, 판매, 의료가 있는데 교육, 판매, 의료 찾았어요? 거기가 동그라미 하나죠 거기다 써요. 주택에만. 주택에만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공공시설 X라고 돼 있죠. 여기 봐요. 공공시설 그러면 동사무소,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경찰서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중계할 때 여기는 동사무소가 가까워서 좋아요.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죠. 소방서가 가까워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지 학교가 가까워요 시장이 가까워요 전철역이 가까워요 이런 얘기는 하지 그러니까 행정구역별로 있는 보건소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야 공공시설은 없어요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11번 있어요 11번 11번에 칸이 세칸이 있는데 도배를 봐요 도배 셋째 칸에 도배 동그라미 하나죠 거기다 써요 주택 엠만. 12번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도 동그라미 하나죠 주택에만 그리고 2번으로 올라갑니다 2번으로 올라가면 칸이 4칸이 있는데 넷째 칸에 다가구주택확인서로 제출 여부가 동그라미 하나죠 그래서 총 4군데 주택에만 있고 그거를 위에 표에 모아놨죠 위쪽에 보시면 주택에만 개재하는거 다가구 주택 확인서를 제출 력부와 도배 입지 조건 중에서도 교육 판매 의료 환경 조건 이렇게 해서 다도 교환 다도 교환 이렇게 오시면 돼요 다가구 도배 교육 환경으로서 일조 소음 진동 그 다음에 기본 확인 사항은 주목 하셔요 주목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 왼쪽에 길쭉한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지? 기본항의사항 그리고 그 밑에가 세부항의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모아놓은 게 위쪽 표예요. 위쪽 표의 기본항의사항이 대권금세까지는 아까 뭐 똑같아. 대권금세 공지관비 이렇게 돼 있죠. 따라해요. 대권금세, 대권금세. 공지관비 공지관비, 공지관비. 근데 이거 애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 쪽을 애워서 세부 확인 사항이 실내 벽이 환해요 이쪽을 애우는 거죠. 따라요 실내 벽이 환해요. 실내 벽환 그러죠. 실내 벽환. 근데 이런 건 애우지 않더라도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임대차 중개 시 생략 제외되는 게 있는데 공공공세에요 공공공세. 000세. 공법상의 제한. 공시지가 공시가 격 여기 봐요.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용도 지역이라는 건폐율을 사한 용종률을 상한하는 임차인 관심 없죠. 왜? 2년 살다 나갈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 공시지가 공시가 관심 없어. 뭐가 관심 있어? 보증금 월세가 관심 있죠. 마지막에 취득 관련 조세는 아예 없죠. 제외죠. 그래서 앞에 000 이거는 생략 조세는 제외 000 여기는 생략 조세는 제외 그래서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주목하시고 연습을 좀 하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은 동그라미 4개고 민간임대등록과 계약갱신은 왜 동그라미가 2개냐 그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서식도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이 있고 계약 갱신 요구도 주인법 상인법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모든 서식에 다 있는 거고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중경합니까 여러분이 다 가격을 중경하는 건데 그리고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거니까 동그라미가 3개, 토지까지 있고요. 건물 공시가격이니까 동그라미는 2개밖에 없죠. 건물만 있으니까. 취득 관련 조세는 4군데 다 있고 공법상의 제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등등 건폐율 용적률에 상한 동그라미 3개, 토지까지. 왜? 앞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임목은 그런 게 필요 없죠. 저뭐 산에 있는 건데. 자 입목은 입지 조건 있을 리가 없죠. 저 산에 있는 건데 뭐저 산에 뭐 전철역이 있겠어, 버스 정류장이 있겠어. 입목 생각해 보면 입지 조건에 도대주 교판이 있어.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이 이렇게 되는데 주택이면 주택이면 도대주 교판이 다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집을 고를 때에는 집을 살 때는 이런 거다 따진다는 거지. 근데 상가 상가나 공장은 도대주 주차장까지만 교육 판매 애들 학교 보내고 장보고 병원 가고 하는 것들은 집에서 가까워야지 그러니까 주택은 있지만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는 빈 땅이잖아요 빈 땅이니까 내가 땅을 살때 도로 사정 대중교통 어떻게 이용해서 가나? 땅을 살때 따지지만 주차장은 없죠 건물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다시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이렇게 경비실이 있고 없 관리 문제니까 주택관리 빌딩관리 주택관리 상가관리 우리 학원 건물도 다 있어요 관리소장 있을 거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때 아저씨 시키고 있죠? 음. 주차관리도 하잖아 비선호시설은 별표 OXOX 비주거용에는 비소노가 없다. 따라요. 비에는, 비에는 비가 없다. 비에는 비가 없다. 비주거용에는 비소노가 없다. 따라요. ox ox 여기다 잘래 여기다 여기다 여기에다가 출제자가 실내벽환 세부 확인상 실내벽이 환해요실내벽환 내외부 시설에서 소방시설 여기 봐요. 주택은 단독 경무형감정이 아파트 제외하고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이고 주택은 벽바도 여러분이 집으로 고를 때는 벽에 금이 갔나 누수가 있나 바닥 장판은 새로 해야 되나 도배는 새로 해야 되나 다 궁금하지만 상가나 공장 굳이 도배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벽바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땅은 벽도 없고 바닥도 없죠 그냥 땅인데 그러니까 벽바도 벽바 따라해요 벽바도 벽바 그 다음에 환경조건으로서 일조소음 진동 어디에만? 주택에만. 그리고 중개 보수 쪽은 다 있는 거죠. 모든 서식이 공통, 대권 금세 실수, 주택에만 한 것. 다도 교환, 다도 교환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기본왕의 사항은 대권 금세까지는 아까하고 똑같고 공지관비, 대권 금세, 공지관비, 피곤해? 이쪽을 내보. 실내 벽이 화내요. 임대차 제외 공인세계 내 공인세계 내 공세 됐고요. 지문확인 여기 보셔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어라. 맞는 거죠? 내진설계 적용요나내진능력을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니까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위반건축물인 여부는 등기부등본이 아니에요. 뭘로 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죠. 건축물대장. 취득시보다 말 조세의 종님의세율은 모든 서식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또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취득 관련 조세는 다 있죠. 세금은 다 있는데.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된다. 여기가 틀렸죠. 임대차는 제외.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매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죠. 아니다가 틀렸죠. 세부사항, 세부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이죠. 집 찬장 문 열어줘야 돼. 따라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부사항이다. 세부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다 그랬는데 아니다 해서 틀린 거예요. 중계 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본다. 포함된 게 아니라 별도부가 될수 있다죠. 전자계약 시스템. 이것도 나올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교재로는 208페이지입니다. 208.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입 취지를 한번 보죠. 계약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가 등기 세무 등의 단절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과정을 일괄 연계 처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류 준비 기간 방문 등에 따른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서 위조 변조 무자격자 무등록업자에 의한 불법 중개를 방지한과 동시에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도입되었고 이게 2015년에 말이에요 서울 서초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년 전인 2017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요 이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개공과 소공만 회원가입이 돼요. 개공과 소공이. 그래서 회원가입해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전자인증으로 해서 본인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브리핑을 할때 대장이나 등기부를 발급받아 종이문서를 보여주면 브리핑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면 태블릿 PC로 이렇게 땡겨가면서 밀어가면서 정보를 대장이나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해요. 그걸로 태블릿 PC로. 그러니까 종이 문서가 없다고 보면 돼요. 서명이나 날인, 자필 서명, 인주 묻혀가지고 도장 찍을 수가 없어. 태블릿 PC 액정에다가 도장 찍어. 인주 묻혀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나요? 그 다음에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여기 봐. 여기를 이용해서 중개하면 거래하면 대출금리를 좀 깎아줘요. 약간의 예,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등기비용도 좀 깎아줘요. 혜택을 조금 줘요. 그리고 이걸 이용할 때는 에 적법한 종업자들만 그리고 소공까지만 회원가입이 되기 때문에 무등록업자는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예방이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종이를 낭비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끌어다가 대장이라든가 끌어다가 보여주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도 소재지, 지번 같은 거는 다 그대로 반영이 돼버려요 이렇게. 면적 같은 거. 이렇게. 장부상 내용이 이렇게 옮겨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로 제출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그다음 여기 들어가서 계약을 깨버리면 해제 등을 하게 되면 해제 등의 신고서로 제출한 걸로 간주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 들어가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중겹자가 써주게 되면 주택임대차신고서 제출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것이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고요. 확정일자도 여기서 자동부여가 될수 있어요. 따라서 확정일자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가 도장 찍지 않아도 확정일자 자동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취지는 이해했죠? 나올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주목, 특징만 제가 봐주는데요.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로 가면 전자계약 시스템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개공은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등록해야 돼 소공도 회원가입을 하면 그리고 전자인증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으면 작성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 시스템은 태블릿 PC 그러니까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이런 거라든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대면은 물론 비대면 방식으로도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다 봐버려요 방구조며 그리고 장부를 다 봐버리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언제 지어졌고 구조가 어떻게 빠졌고 등기부상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이거 다 미리 안 가보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험가입을 할때안 가보고 안 만나고 녹취해가지고 그냥 보험 가입돼버리면 나중에 보험증서 집으로 오잖아요. 따라서 보험 설계사 얼굴 안 보고 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서부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에서 저쪽에 동부쪽에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다. 안 가고 해버려요. 안 보고도. 전자계약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로 제출한 걸로 본다. 거기 들어가서 계약을 깨버리면 해제 등의 신고서로 제출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간주한다 두번 나와요. 따라서 혹시라도 신고서를 별도로 내라. 해제 등의 신고서를 별도로 내야 한다. 그러면 틀려. 별도로 제출 그러면 틀려. 간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공이 최종적으로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출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수정하려면 해제하고 제작성하면 돼요. 해제 후 제작성 그리고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계약에 필요한 토지 정보, 건축물 정보, 토지용 계획 정보를 자동으로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공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버리면 주택임대차 신고서로 제출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간주 세번 나왔어요. 확증일자 자동부여가 가능하며 그리고 거래계약서라든가 확인설명서가 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 의무가 면제되죠. 그러니까 종이 문서로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 의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줄 것도 없어 거기 보관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거기서 출력받으면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 종이 문서로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 다 의무가 면제되어 버린다고. 이제 마지막 파트, 부동산실명법 파트입니다. 여러분 교재 2 1 3위에요 여기 보시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기 전,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남의 통장, 가짜 통장에 돈을 넣어놔도 되고 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도 괜찮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라. 금융실명제 1탄 1탄이 금융실명제 2탄으로 나온 게이부동산실명제예요 부동산실명제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그 사람 명의로 그 사람 명의로 등기해라. 실명, 실권리자 명의로 실명 등기해라 따라서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지 마라는 법이 저 법이에요 1995년에 만들어졌지 그렇다면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에 물권이 있어요 물권이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다 들어가 임차권은 없고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실제 권리자가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실권리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 실제 전세권자, 실제 저당권자야요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다 말이지. 그래서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네 앞으로 등기하지만 내가 권리 갖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실권리자 쪽에서 명의자 쪽으로 등기를 하면 이게 전형적 명의신탁의 모습이에요. 이쪽에 실권리자를 뭐라 그래요? 신탁자라고 하고 명의신탁자 명의자 쪽을 뭐라 그래요? 수탁자 맡아두었다 이게 전형적인 건데 이게 주로 나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1995년에 실명법을 만들었고 실명법의 대원칙 실명법의 대원칙은 명시자약정과 그 등기로 인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이거예요. 무효로 한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신탁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테니까 너를 소유자로 등기하자. 내가 이 부동산의 전세권을 가질 테니까 너를 전세권자로 등기하자. 내가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갖고 있을 테니 너를 저당권자로 등기하자. 다 걸려. 그러니까 소유권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을 포함해서 걸려. 딴 사람 앞으로 등기하면. 따라서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하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진짜 저당권자인데 내 동생을 저당권자로 등기하면 걸려요. 소유권 이외에도. 그러나 임차권은 안 걸려. 따라서 가로 2번 금지의 대상. 이 법에 의해 금지되는 명의사 약정 대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물권의 물건, 동그라미. 밑줄 쳐요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을 포함하며 밑줄 쳐요 임차권 등 채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명신탁을 허용해야 되겠어요 금지해야 되겠어요 금지해야죠 주목 이렇게 돼 있어 누구든지 명신탁 약정을 통해 부동산의 물권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인 명의로 등기하지 마라 이게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위반해요 이걸 위반하면 그에 따른 제재를 하는 걸 골자로 하죠. 그러니까 따라해요. 실명법의 대원칙. 무효로, 무효로 하고 제재를 한다. 제재한다. 무효로 하고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재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주목하셔요. <웃음> 어떻게 해달라고. 아까 했으면 껐어야지 또안 나올 줄 아는 거지 그러면 제재는 어떤 거냐 제재가요 과징금을 때립니다 과징금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때려요 주모 그럼 과징금은 누구에게 때리냐면 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때리고 수탁자는 과징금이 없어요 10억짜리면 최대 3억까지. 17%, 23% 이렇게 때려버릴 수 있어요. 확정적으로 30%예요. 30%, 30 범위 내에서요? 범위 내에서. 자, 과징금 맞았어요. 그러면 1년 안에 등기를 말소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를 말소하든 진정, 진정 명의를 로 진정 명의 위한 이전 등기하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 돼요. 근데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때립니다. 이때로부터 1년 전하면 1차 이행강제금은 10%. 이때 또 1년 전하면 2차가 20%를 떨어, 20%, 떨어져, 20 때려버려요. 근데 수탁자는 이행강제금 안 때립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1차가 몇 프로? 10%. 2차가 아, 2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년, 여기서 여기까지가 1년 지나면 2차까지만 때립니다. 자, 여러분, 이행강제금 오늘 제가 세번 얘기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받아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해야 되고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몇 개월? 3개월 내에 이행하라고. 그래도 이행을 하면 이행강제금 얼마? 10% 범인에서 방대병기. 오늘 배운 거 농지법.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하면 몇 년? 1년 안에. 알파하면 처분명령 몇 개월? 6개월. 내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얼마? 25%. 감정가와 개별공시지가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에 매년 때려 근데 여기는 매년이 아니고 두 번만 때려 두 번만 그리고 벌칙이 있는데 벌칙은 5년의이억과3년의 1억이 있어요 그래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3년의 1억입니다 숫자 5, 2, 3, 1 5, 2, 3, 1, 어서나와 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 이상,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에서 각각 1명 이상, 523하나, 여기도 523하나, 이렇게. 이게 이제 실명법 위반했을 때 제재입니다, 제재. 여기 보시고. 자 실권리자를 신탁자 명의자를 수탁자 양자하는 명의자 약정을 통해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했다 이게 전형적인 명의신탁이죠. 근데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이 법에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무효로 하고 제재한다 이거야. 이게 원칙이에요. 무효로 하고 제재한다. 근데 무효가 된다는 건 약정 플러스 등기로 인한 물건변동 무효다. 여기 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다시. 명시된 약정과 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다 따라서 약정무효 등기무효예요 제재 과징금은 평가액의 30%예요 범위 안에서야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2차까지 있고 1차가 몇 프로? 10% 2차는 벌칙은 신탁자는 얼마? 5년에 2억 수탁자는 3년에 1억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명의신탁을 다 처벌할 수 없잖아. 그래서 모든 명의신탁을 다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건 제외를 시켜주죠. 명의사 약정에서 제외되는 거. 책을 한번 확인하죠. 214페이지. 214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 있어요. 명의사 약정에서 제외되는 거. 제외의 동그라미 치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즉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제외됩니다. 여러분, 출제자는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로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내용으로 출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물건을 이전받는 것이 이전받는 거, 이거는 제외되냐 포함되냐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그다음 2번. 상호 명의 신탁이 있는데 요거 출제자가 상호 명의 신탁으로 출제해. 오른쪽 내용으로 출제. 내용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의 구분 소유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 밑줄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 출제자는 상호 명의 신탁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 이렇게 출제합니다. 요 길게. 그래서 왼쪽에 두 번째 o 스를 봐봐 왼쪽에 두 번째 o 스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화 이렇게 냈잖아요 주목 하셔 주목 그러면 약정에서 제외되는 건 양가상신 이렇게 되죠 따라 양가상신 양도담보 가등이나뭐 상호명의 신탁등기를 한 경우는 제외되는데 출제자는 양도담보나 상호명의 신탁으로 출제 내용으로 출제 내용으로 이건 어떻게 출제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 이렇게 낼 거고 이놈은 어떻게 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쪼개서 쪼개서 갑과 의이 쪼개서 소유키로 하고 등기는 공위로 등기하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럼 얘네가 제외된다는 얘기는 여기 보셔야 돼. 얘네가 제외된다는 얘기는 이상호명의시탁 같은 게 원칙은 유효, 예외가 무효 원칙은 유효, 예외가 무효여 항상 유효야 얘네는 항상 유효가 되는 거죠 제외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원칙 적에 적용이 있어 없어? 없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양도담보나 상호명의시탁 등은 항상 뭐라고? 유유라고요. 그리고 제재를 해야 안 해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아셨어? 자 OX문제 두 번째 거 시작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의 구분소유키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무효의 미줄무효요 항상 유효야. 항상 유효. 나쁜 목적이든 나쁜 목적이 그런 거 따지지 않아 그냥 제외시켜버려 제외 여기 봐요 제외했다는 얘기는 실명법에 적용이 또 없다 실명법에 적용이 없으니까 유효 무효 유효 제재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죠 적용을 받으면 이걸로 가는 거고 근데 네모 3번 종종배우자 중개단체 따라요 종종배우자 중개단체 여기 보셔 여기 여기 여기 특례가 인정되는 거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자 종종의 재산을 종종 외자의 명의로 등기했어요 파평윤씨 종종의 재산을 파평윤씨 종종의 재산을 종종 외자의 명의로 등기했다는 거 여기서 종종 외자라는 건 파평윤씨가 아닌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어? 김혜김씨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파평윤씨 종종의 재산을 파평윤씨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파평윤씨 종종의 재산을 파평윤씨 종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야 파평윤씨 개인 이름으로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 개인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종종 땅이지 파평윤씨 종종 재산을 김해김씨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어딨냐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봐 종종의 재산을 종종 외자의 명의로 등기한다고 그럴 때 종종 외자라고 하는 건 종종의 종종종의 종원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다음 배우자 간 명의 탁이뭐여 남편의 부동산을 여편명의로 어, 여편명의로 이렇게 하는 게 배우자 간의 잖아 그리고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걸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종교단체 걸 산하 조직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산하 조직건데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종배종 <웃음> 얘네는 명시사 약청에서 제외돼 포함돼? 제외돼요 포함돼요 포함되지 제외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제외고 얘네는 포함되는 거야 에? 근데 얘네는 여기 보셔 나쁜 목적. 나쁜 목적이 뭘까? 조세포탈, 강제대평, 면탈 등의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이 있으면 예배를 적용해요? 원칙을 적용해요? 원칙을 적용하지. 원칙이니까 유효, 무효. 무효고, 제재를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웃음> 나쁜 목적이 없어요. 조세포탈이나 강제대평, 면탈 등의 목적이 없어. 그러면 원칙을 적용해 예외를 적용해 예외 특별한 예외를 적용하니까 유효 무효 유효 제재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죠. 따라서 과징금 이행강징금 벌칙을 받고 여기는 과징금 이행강징금 벌칙을 얘는 안 받지. 그러면 남편이 사업하다가 빚을 줘 그래서 채권자가 남편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경매에 들어올까봐 배우자 이름으로 명의사약정을 통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나쁜 목적 이 있어 없어? 있죠.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원칙이 적용되므로 유효 무효? 무효가 되고 제재를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번 돈으로 집을 살때 빚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세포탈이나 강제 집행 면탈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와이프 이름으로 산 거야. 공동명의로도 살수 있고 그러면 나쁜 목적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럴 때는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니까 유효, 무요 유효가 되고 제재를 안 받는 거죠 여기 보셔 그러면 배우자 간에는 특례가 있는데 형제 간에 형제 지간 형제 지간 자매 지간 이라면 특례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자 그럼 해봅시다 형의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언니의 부동산을 여동생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거야. 그러면 얘네는 특례가 없죠. 그러니까 원칙이 중례니까 항상 무효요? 항상 무효야. 나쁜 목적이 있든 없든. 오케이? 예. 형의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등기할 때 나쁜 목적 없어. 나쁜 목적 없어.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제재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돼 남편의 부동산은 아내 이름으로 등기했지 나쁜 목적이 있으면 원칙을 적용해 무효이고 제재를 받아 나쁜 목적 없어 특례인정 유효이고 제재 안 받아 자, 양도담보 상용명의시타 이거는 항상 유효 항상 제재를 안 받고 총정리합니다 실명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 원칙 형의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아버지의 부동산을 아들 앞으로, 언니의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사촌지간에, 사촌지간에, 형제지간에, 언제나 무효, 언제나 제재를 받아. 나쁜 목적이 없어도 제재를 받아? 네. 근데 여기는 특례 인정. 나쁜 목적 있으면 무효이고 제재를 받고, 나쁜 목적 없으면 예외가 적용돼서 유효고 제재를 안 받아. 여기는 항상 유효, 항상 제재를 안 받고, 오케이?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꼭 구분하시라고. 아셨어요? 왼쪽에 OX 세 번째 있어요. OX 세 번째. 찾았어요? 네. 세 번째 OX의 1번. 시작.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재난의 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밑줄 쳐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 말이 뭐야 나쁜 목적이 없는 그 소리지. 나쁜 목적이 없는 명시당은 유효, 무효? 유효가 되죠. 3번, 웨 x 3번 시작.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요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예외적으로. 여기 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쁜 목적 없어요. 나쁜 목적 없다고. 유효, 무효? 유효. 무효야. 나쁜 목적 없어. 무효. 나쁜 목적 있어도 무효. 나쁜 목적 없어요. 제재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돼. 나쁜 목적 없어도. 근데 이쪽은 나쁜 목적 있을 때 없을 때를 나눠서 다르게 하고 여기는 언제나 유효. 언제나 제재 안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언제나 처벌, 언제나 무효, 나쁜 목적 없어도 무효, 나쁜 목적 없어도 처벌. 여기는 나쁜 목적 없으면 유효, 나쁜 목적 없으면 처벌 안 하고. 여기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유효, 빼버려, 빼버려. 항상 유효, 항상 유효, 항상 무효, 항상 유효, 항상 무효. 오케이? 여기는 그때그때 그때 다르고, 항상 무효, 항상 유효. 그때그때 다르고. 오케이? 네. 더 이상 잘해줄 수 없다. <웃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가세요.